채널 내 커뮤니티 탭을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고 하지요. 주식에서 이러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허나 사람들은 손실이 난 이곳에서 돈을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인데 날고기는 전문가들과 싸워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증권사 객장 영업을 오랫동 하였기에 주식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기에 많은 분들이 대박의 희망을 갖고 증권시장에 입문하였다가 결국에는 절망만을 가슴에 담고 쓸쓸히 퇴장하는 분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인 중 실패하신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IMF 시기에 부동산을 은퇴한 후 강남에 살면서 퇴직금과 근무기간 동안 저축해 두었던 여유자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영업을 하려고 창업 컨설팅 회사에 수소문을 하고 있었지요. 증권시장이 98년 말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주변 모임 친구들로부터 주식투자성공담을 얘기 듣고서는 머뭇머뭇하다 99년 중반부터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3천만원으로 친구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시작하여 제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증권시장이 계속 상승하자 투자원금이 1억까지 늘어나면서 투자수익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당시 1억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렇게 객장에 상주하는 시간도 길어졌고 객장 투자 모임에 사설 주식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여 주식 투자에 매진하였습니다. 당시 객장에는 대부분 머리가 이끗이끗한 장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주부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노후 자금이나 목돈을 마련해 보겠다며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도 몇몇 보이기도 하였죠. 그분께서는. 주식 전문서적 몇 건을 독파하기도 하고요. 주로 상승하는 종목만을 매매하면서 한때는 원금의 100% 수익이 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광풍의 상승 기간이 지난 2000년 이후 증권시장이 하락기로 전환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증시 상황 전광판을 보는 사람들로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차 하락기에 수익의 70% 손실, 2차 하락기에 원금의 50% 손실, 추가증자 1억 3차 하락기에 원금의 50% 손실, 하락 마무리 시기인 2000년 말엔 원금의 80%가 손실이셨습니다. 그렇게 원금과 수익금의 합계인 3억 원이 시간이 지나니 천만 원이 돼 있었지요. 그나마 신용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다행이었지요. 중장년과 주부 등 패닉상태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로 객장은 붐볐지만 이분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1년 후인 2001년 후반에 추가 증자하여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2002년 말 빠르게 퇴장하시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주식 투자를 안 한다며 제게 다짐을 하고서 그 이후 강남아파트를 팔고 안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분의 투자 방법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첫째로 초기에는 시장을 잘 몰라서 우량 주식으로 투자하다가 상대 수익이 낮으니까 회사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차트로만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락기에 내재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손실폭이 컸습니다. 둘째로는 가게에 필요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습니다. 사업 자금이기에 손실폭이 확대되자 평정심을 잃었지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십시오. 증권시장은 탐욕과 공포심을 극복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공포심으로 매도한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견딜 재간이 없겠지요. 셋째로는 하락기에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하락기엔 모든 주식이 저평가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하락기엔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물타기는 금기입니다. 일단 손해를 보면 손절매를 하여 투자를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내재가치가 좋은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량 주식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고수일지라도 주식 투자의 성공 확률은 50%입니다. 문제는 매도 시기를 놓치더라도 우량 종목은 다음 상승기의 고점을 갱신하지만 부실 종목은 증권시장에서 당신의 가족과 함께 당신을 퇴출시키고 말 것입니다.